그래가지고 어 몰라 아 이게 모르겠어 그냥 기도뿐이다 아이다가 피했다 아 이게 주문이 안 나온다고 서운하게 아우, 쟤, 충분하네, 그냥. 어? 야, 쟤, 그냥, 썩는다, 썩어. <웃음> 보물이 밀락 하나? 코엘델라 하나? 속궁 음. 하나? 나무 잔 종류가 뭘까요? 불기란 존재감이 없고, 다른 딜카드가 없으면은, 그럼 넬리할게, 그러면. 고물 종류는 다 하긴 했네. 딜 카드 계 카드 1 5 0는보 영능. 데기가딜1 네가 11에 56 24 24빌이야? 아 스마이트 바나나 그럼 킬각인가? 오오 바나나 잘 골랐다 1個するんだね 에잉? 뭐야? 킁킁이몇개뽑았다킁킁이한1 한, 0개 뽑은 것 같아 그냥 여러가지를 다 생각해봤는데 이게 제일 나은 듯 <목소리> 최고의 비룡인 줄 알았잖아. 참 <목소리> 아! 이런 s i 슈타라 다이그라이드 다이라이드 라이온 라이. 아! 감사합니다. 그럴 수 있죠. 감사합니다. 앞으로 잘 부탁해. 이번 아스펀도 재밌게 보셨나요? 아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수 있습니다. 재미있는 하스스톤 영상이 있다면 h a s p o r c o n c o k r 로 제보 부탁드립니다.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. 아! 구독도 부탁드려요.